이번에는 긁힌 상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찰과상이고요, 139쪽입니다. 그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싹 쓸렸을 때막 아스팔트 같은데 그러면 쓸린 상처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는 요 블랙 스펀지 사용해서 쓸린 상처 표현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어, 긁힌 상처는 긁혔을 때막 피가 막 팍팍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송골송골 맺혀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꾸덕꾸덕한 피를 사용할 겁니다 피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 파리트에 다 피를 좀 담고 이스펀지에다가 묻힙니다 그래서 적정양을 조절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냥 긁어주시면 되세요 쓸리는 방향으로 쓱쓱쓱 대신에 이제 딱 가로 세로가 있는게 아니고 한쪽으로 쓸린거기 때문에 딱한 방향으로만 쓸린 상처를 표현해주세요. 요런식으로 상처가 아파보여요. <웃음>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더 이제 피가 맺힌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면봉같은걸 사용해서 중간중간 중간 핏방울 미친 거 표현 그러면은 좀피 딱지들이 보입니다 식으로 굉장히 쉽죠? <웃음> 도구를 잘 사용할 줄 알면은 굉장히 쉽게 특수문장을 할수 있어요 쓸린 상처 긁힌 상처 했는데 어, 이 커피가루를 활용하는 걸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꾸덕꾸덕한 피 그리고 묽은 피 두고요 먼저 또할 부분 쓸린 부분에 약간 또 이렇게 멍편 표현... 좀 붉은색으로 해주고요. 아이고, 안 보이네? 쓸린 부분에 이렇게 컬러링 해주고요. 그리고 커피가루를 슉 덜어줍니다. 이게 약간 피딱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를 먼저 이 딱지 피 약간 하고 약간 섞어줘요. 그리고 너무 뻑뻑하다 하면은, 물피도 같이 조금 섞어서, 요것만 봐도 되게 징그럽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조금 더 쓸려서, 막그 딱지랑 흙같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 물필을 떨어뜨려줍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커피가루 쓰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화면상으로는 조금 징그럽긴 하네요 이렇게 커피가루를 활용해서도 상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상처 분장 할게요 이제 상처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상처 분장을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 드렸지만 은이 살을 찢을 수가 없어요 이 살을 찢어서 상, 분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살 대신에 찢어야 될 어떤 어, 인조 스킨 가짜 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게 왁스 젤라틴 뭐 라텍스 그리고 어, 서드디글이라는 실리콘 인데요 먼저는 여러분들 가장 처음에 하기 좋은 왁스 가지고 실습을 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멍 만들 때처럼 똑같이 내가 어떤 상처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상처를 디자인한 다음에 그 디자인에 맞게 왁스를 발라줄 겁니다. 어, 가장, 기, 뭐, 동그란 상처 하고 싶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왁스를 올릴 테고요. 뭐, 긴 상처, 아니면 뭐, 찌글찌글한 상처, 이런 것들볼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음, 긴 상처, 기본이 되는 상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왁스를 떠서, 전 지렁이처럼 길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 위에 올려놔요 올리고 어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손으로 하면 너무 끈끈할 수 있으니까는 이어 스파출러를 가지고 눌러줍니다 살에다 꾹꾹 붙여줘요 어이 왁스를 붙일 때 가장 어 유의해야 될 점은 너무 두껍게 많은 양을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가짜가 티가 나요 뿔뚝 애벌레처럼 튀어나오면 그래서 최대한 피부하고 연결이 되게 잘 발라줍니다 제 왁스가 지금 많이 녹아서 완전 끈끈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부에 발려졌다 그러면 요 지금 막 너무 끈끈하잖아요. 그때 제가 표면을 정리해줄 무엇? 바로 바세린입니다. 그래서 이 바세린을 이 칼에다가 <웃음> 묻혀가지고 매끈매끈하니까 그럼 더 끈끈하게 붙지 않겠죠. 살살살 펴바릅니다. 어, 매끈매끈하게 하고 싶다고 이 바셀린을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이 왁스 사이로 바셀린 기름이 들어가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딱 적정량만 딱 살살살 칼르다 바를 정도만 해서 이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봤을 때 어, 살에서 푹 올라가는게 아니고 살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상처를 인조살 상처를 만들 인조살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저는 어, 이게 지금 색깔이 약간 왁스 색깔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음, 멍처럼 멍을 만들어 줄거예요 <웃음> 멍처럼이 아니고 멍을 만들어 줄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렌지 스펀지를 사용해서 톡톡 피부 질감 약간 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찍혀가지고 살처럼도 보여요. 붉은색이나 보라 색깔도 같이 조금 섞어가지고 항상 상처 주변에는 멍도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스폰지 사용해서 피부색이 이질적이지 않게 피부색이 이질적이지 않게 조금 컬러링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상처를 만들 건데요. 역시 칼로 상처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뻑뻑한 플라스틱 체로라면 은 어, 왁스가 딸려오겠죠. 두두둑 떨어지니까 는 기름지게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왁스, 아까 가짜 살을 붙인 왁스를 상처를 내줍니다. 쓱 해서 긴 상처를 내줍니다 아 너무 아파 보이죠 상처를 낼 때는요 일자로 쭉 내는게 아니고 끝은 가늘고 중간엔 또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시 끝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얇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상처처럼 보일 수 있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대로 두면 은 여기 살색이 그대로 보이니까 는 브러쉬 얇은 브러쉬 사용해서 코코코 색칠을 해줍니다. 분명히 이 정도 상처면 엄청 피도 많이 날테고 막 아프겠다. 이제 붉겠죠. 막. 그리고 좀 깊이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어두운 색을 칠해주세요. 안쪽에 어두운색 칠해주면 은 훨씬 더 상처가 깊어 보입니다. 그런 다음 아까 긁힌 상처했던 딱지피 있잖아요. 딱지피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살짝 상처 주변에도 묻혀주고 해주면은 상처 표현이 됩니다. 좀물피 있으면은 물피좀 묽은 피 있잖아요. 그럼 묽은 피로 흘려서 약간 표현해줘도 좋아요. 이런식으로. 제가 물 피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혹시 물 스프레이 있잖아요. 뿌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원래 피하고 섞여가지고 약간 이런 핏물같이 이렇게 해서 상처 연습해봤습니다